너무 무섭게 생겼는 걸아나 이런 얼굴 너무 좋아 빌드에서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어 <웃음> 자 가보도록 하죠3미에서 많이 내리시는데요? 어 벌써 두클랜 자 아, 이렇게 진입하나요 지금? 자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진입하는 것 같죠? 2대이 불리합니다 지금 자리 자 아, 2층에 있는데 나중에 MSG랑 같이 진입하는 아, 이거. 아. 빠지는 거 들었어요 이아님이 이쪽에서 보고 있고. 자, 여기 싸웁니다. 아, 도어락! 도어락이! 도어락이 뒤집습니다. 이렇게 되면 2대2에요. 아, 이걸못 잡아드렸네요. 오살 도어락. 문잘 두드렸는데. 2킬 챙겼습니다. 아,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, 지금. 자, 집 하나 교 같이 있습니다, 이쪽에. 자, 이쪽에 있는 거, 진이님만 지금 알고 있는 거같죠 네, 자, 이쪽도 교전 일어났습니다, 지금. 우기하나와 오살. 자, 영웅이 되네요, 오살. 오 와우! 아니,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? 어, 오사리에 이렇게 파이난 승자는오살이 됐고, 어, 아래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? 자, 이쪽도 교전 일어날 것 같은 위쪽에 지금 있습니다. 위대2라서좀 숨막힌 대전이에요. 여기 지금 어 잡았어요. 이거 잡았습니다. 지진이 마무리하고 있는 도 라. 이렇게 되면 2대1 되 순식간에 순식간에 2대1이 되는 이곳 싸움이에요. 어... 이렇게 되면 1대1... <웃음> 자,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? 이 2... 이, 이 싸움 1등은 누가 되런지 아... 이렇게... 이곳의 승자는... 딸고 클랜이 됩니다. 딸고 클랜! 자 지금 퐁터에요 자 이쪽 전쟁터입니다 자 우리 중 효대 효대님 왔어요 효대 자 이분은 응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야 아이고 아 우리 애는 착해요 우리 애는 착한데 아 죽었습니다 아이고 자 오사리 또 이쪽에 또 오사리네요 자 아래쪽은 지금 홍글리삼팀인데 마중자리죠? 마중자리입니다 자리가자 매우 위험해요 이렇게 들어오면 않았습니다. 들어오기 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차 부딪히면 죽어요. 지금 운전 잘해야 됩니다. 어 이거 자차 뒤집어지는 단 피쳐야겠죠? 지금 오고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. 지금 아 들었습니다. 아 좋아요. 꽃 자리 좋습니다. 꽃아 이거를 피가 너무 없어. 안 돼. 도트 안 됩니다. 이걸 이거를 이걸 자, 백업. 와우. 와우고. 적패 카추가 또또 먹이 사, 먹이를 노립니다. 자, 반대쪽에 지금 우승팀끼리 싸우고 있어서 자, 이 싸움은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, 어, 여기서 지금 자리가 지금 헝그리 3팀이 조금 불리한데 어, 이 싸움은 조금 중요한 싸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 지금 1, 1, 한판 이판 1등한 클랜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달라질 것 같아요 자리는 무지 헝그리 클랜이 안 좋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자리라서 너무 안 좋고 자 리얼클린은 지금 저클랜이 지금 저팀한걸 알고 있을거예요자 페이지4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 아 이거 버텨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거는 자리가 너무 안좋은 자 황그리클랜 쉽지 않아요 저기 아 수지님도 위험해보이고 자, 그렇죠. 굳이 리얼클랜은 무리해서 막 들어올 필요는 없죠. 막 자기장 맞을 필요는 없어요. 아니, 이 자리를 알고 있는 것 같고. 피카츄가 또 자, 수지 자리 안 좋습니다. 굳이, 그렇죠. 굳이 뭐 앞쪽까지 있을 필요는 없죠. 자, 반면에 지금 BHK는 아 이제 구상이 없어요 이건 못삽니다 BHK 여기서 떨어지면은 쉽지 않은데요 자 떨어지고 많은 수지님도 피달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BHK 자 이렇게 마지막 다운드배요어이아 <웃음> 우리 혼자 남은 더블 저는 혼자 남은 분들은 언제나 응원합니다. 꼭 살아서 가시길. 어이구, 잘 싸요, 잘 싸요. 자, 화질 쫙 눌렀습니다, 지금. 자, 아, 이렇게 되면 또 지금. 자, 달구, 달구 클랜. 자,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이퀄리티 3번 팀에 혼자 남으신 WJS님이 잘 들어올 수 있겠죠? 어, 자, 집까지 잘 들어왔어요. 짜 어렵습니다. 아이고, 아, 이제 자기장 아파요. 이제 우리 쏴야죠. 아, 블랙 자, 이렇게 안타깝게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어, 리얼 3팀이 밀고 들어왔고, 달고... <웃음> 야, 호연이... 호연이, 어떡합니까? <웃음> 지금 뭐 거의 뭐... 지금 옴미 호야님 살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정체절명의 호야 와우 잘써요 그러나 반투 그쪽도 지옥인데요 아 어, 그쪽도 지옥인데 피카츄가 호야님을 떨어뜨려... 떨어뜨리네요 아 좋습니다 간디 잠수 잘 타던 간디 자 술탄 조금 약간 자 이거 죽을 수 있겠는데요 좋구요 술탄 자 뒤에서 같이 술탄 쏴주는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쪽에 있지는 않은데? 빨리 오는거를 자 좋아요 술탄 아 이거 생겼다 So, 뒤쪽에서 지금, 뒤쪽에서 지금, 뒤쪽에서 <웃음> 뒤쪽에서, <웃음> 뒤쪽에서 악마가, 악마가 왔어요, 악마가. 악마가 킬 달라고, 어, 킬 달라고. 아아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되면, 달구클랜 어, 좋아요. 달구클랜이 자리가 좋고. 자, 먼저 자리를 이쪽에 잡고 있는 리얼리티 팀. 리얼리티 팀. 아, 저백파추가 저 또. <목소리> 백파추또 언제 사킬이죠 이번엔 우디 님이 살아서 잘는것 같습니다. 두명 남았습니다. 이쪽 클랜. 지금 2대2대2예요 지금 상황이.. 자리는 지금 리얼 이팀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. 그르르님과 IMB 님이달고클랜도 자리가 괜찮고 지금 뭐 누가 유리하다 말할 수가 없겠네요. 달고클랜이또 위쪽에 있어서. 자기장.. 마지막 자기장까지 따져둔다면 우리가 비슷 비슷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아래쪽에서 보고 있는 리얼 클랜이 좀더 자리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언덕에 나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있는 언덕이 더 괜찮거든요. 자, 지금 집 쪽에 있는 지금 리얼 클랜과 왼쪽은 같은 가족 싸움이고 위쪽에 달고 클랜이 지금 혼자 남았습니다. 달고 클랜. 뭐 집에서 먼저 나와야겠죠? 이렇게 되면 아직 위쪽에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적 피카츄 한번 보죠 자두 클랜이 먼저 싸우는데 먼저 푸시하시는 피카츄 정광석과 같은 피카츄 자, 어 언덕 못봤나요 지금 아, 이거 못 봤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, 아이고, 피카츄 피카츄 이렇게 허무하게 자, 이렇게 되면 우지님에게 많은 물이 걸려있어요 오히려 지금 매우 유리하죠,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면 달구가 지금 자, 친구 도조자입니다 지금 어어, 이거 이거 이거 1대1대1이에요 어떻게 된거죠? 자 이렇게 되면 그르르가 지금 록, 지금 위치 모릅니다. 록님 지금 위치 몰라요. 지금 그르르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근두근해요. 어 살리죠? 살리는 선택! 아 이거 그르르가... 약간 발소리 너무 센거 아니냐... 아 이렇게... 달구클랜 약간 좀 불리할 것 같았는데 달구클랜이... 어 키를 챙겨갑니다. 와우 와 이번에는 어디 된 거죠? 목류 아, 6필 챙겨왔네요. 와우 대단합니다. 아 그러자.